근다 재롱이는 <웃음> 성격이 진짜 무전하다. 응, 응.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뭐 먹고 있어도 그냥 앉아서 먹고 싶다. 계속 기다리면 주려나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 응. 맞 근데 막 성격이 예민하고 그러면 막 말랑줘 이러잖아. 릴 치트인데 재롱이는 그냥, 응. 그냥 먹고 싶은데 줄여나 줄까 줄겠지 제 얘기 특히 응. 안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아쉽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재롱이는 막 옆에서 있어도 막 짓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한 마디도 뭐라 안 하고. 진짜. 근데 자기가 먹어본 거는 이제 약간 쓴지고 있어. 막 <웃음> 고기 이런 거는 줄수 <웃음> 있으면서 왜안 줘? 줄수 있으면서. 근데 이제 왜안줘 이러고. 자기가 봐도 대충 봐도 음, 내가 먹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큰나거 응. 같은 거면은 그냥 먹고 싶긴 한데 <웃음> 이러고 그냥 있는 거야. 나는 못먹나 어, 응. 어떻게 이렇게 <웃음> 성격이 무던하지? <웃음> 전에 진짜 막 예민함이 없어 진짜 그 점은 진짜 본받고 싶다 야 <웃음> 진짜 그러면 세상 살기 아니, 편할 텐데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본받고 싶다고 <웃음> 어, 어. 아니 성격이 그런 예민함이 없으면은 세상 살기 편하잖아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는 <웃음> 사람같은데 <웃음> 재롱 해. <웃음> 어떻게 끝난 걸 어떻게 어떻게 알지? <웃음> 그냥 얼굴도 아큰날 마스크 뜯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는 사람같아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 마주쳐. 마주쳐서, 어? Kunande? Kunnada. k u n n 어? d a Kunnada. k u 점 n a d a Kunnada. Kunnada. Kunnada. 그런 거 물어봅시다. 나는 항상 재롱아 큰날 어디쯤 왔을 때 알아봤어? 재롱아 재롱아 큰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잖아 어, 그치? 그치? 어디쯤 왔을 때 알아봤어? 그 왔던 지점을 딱 봐봐 생각하고 있다 저기? 여기? 저기? 응? 딱 보자마자 알아봤었어? 보자! 딱! 그냥 지나가는 순간 알아봤다 싶으면 얼굴 알아봤다 알아봤다, <웃음> 알아봤다. 너무 귀여워 캐쳐야지 너 재롱? 우리 애기 나도 얼굴 보고 싶은데또 정수리만 보고 있어 재롱아 그냥 얼굴 보여줘 재롱? 재롱이는 정수리가 응. 되게 이뻐 정수리 보여? <웃음> 정수리가 미쳤어. 맨날 보는 거라서. <웃음> 정수리가 어머지 가르마 예쁜 것 봐. <웃음> 재롱 근데 안 걸어? 자꾸 <웃음> 그렇게 <웃음> 안겨버릇하면 안 돼요. 원래는 재롱 재롱 재롱아, 재롱, 그래 재롱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웃음> 재롱. <웃음> 오랜만에 보나? 쟤한 2주 만에 보지 그치 쟤 형아? 끝나 보고 싶었지? 전화를 하지 아유, 우리 애기랑 제 카톡이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웃음> 무슨 생각하는 거야? 기다려 발 씻고 가야지 앉아 앉아 그러 <웃음> <웃음> 어? 가르마가 뭐? <웃음> 뭐? 아니, 혼자 해봐봐. 혼자 해볼 수 있잖아. 혼자 못하겠어? 참나. <웃음> 참나. 아니 웃긴 강아지야. 자. 자, 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뭐, 뭐, 뭐. 엄청 좋아하네. 어이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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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희, 뭐죠? 방금 <웃음> 무슨 소리 낸 거죠? 지금 뭐야 공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재롱이한테서 처음 듣는 소린데? 허잇 허잇 또 내봐, 그 소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기는 강아지야, 웃기는 <웃음> 강아지. <웃음> 머리가 산발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가지고 제롱이! 제롱아.. 재롱. 제롱이 너무 예쁘다 제롱이 어떻게 이렇게.. 아우 진짜 제롱이의 이런 몽실몽실 포실포실 포쇼홍포쇼홍포쇼함이 진짜 화면에 하나도 안당기네 어떻게 이러지?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 진짜 이 막, 이보보시 보셔, 보시 보셔, 보시 보셔, 이게 왜 하나도 안 담기지? 어우, 보셔, 보셔, 보셔, 보셔, 게셔 보셔, 어떻게 기분이구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뭘먹이시된날 뭐뭐 <웃음> 뭐 <시켜야> 너무 좋은가봐. 새로 안돼 가지마 새로제 아니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안돼. 진짜 시골개가 됐네. 아예 이고야내 말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 너뭐먹고 있어? 아 씨.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당근 줄게. 당근 줄게. 당근 줄게 아! 진디 왔어 우리 애기 아니 제발 딴데 사지 봐. 당근 줄게 아, 당근 줄게 당근 줄게 새로 당근 줄게 일로 와 가자 가자 당근 줄게 당근 줄게 당근 줄게, 당근 줄게. 가자 에이 잘 있어 가자 당근 줄게 아 정말 노는데 정신 팔린 아이를 데려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군 어. 거기서 뭐 먹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을래 그러면 은 너를 어떻게 해야 데리고 갈수 있을까 집안으로 뭐 먹는 거 아니지? 재롱아, 너가 뭘 먹지만 않으면 너를 진짜 밖에 풀어놓지, 노르라고 냄새 킁킁거리고 어, 너가 행복하면은 누나도 행복해. 너가 뭘 자꾸 주워 먹으니까, 뭐 누나 걱정돼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지금 한 시간째 계속 쫓아다니니까 걱정돼가지고 그 냄새만 맡는 거지? 냄새만 맡는 거지? 어, 먹지 말고 그래. 냄새만 맡는 거지? 어, 냄새만 맡는 거는 좋아. 어, 어 냄새 냄새만 계속 맡아. 어. 냄새 맡는 거는 행복한 거잖아. 그치? 응응. 응. 근데 이제 또 냄새 한 100번 맡다가 한 번씩 먹더라.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지. 아 엄마 쉬지. 금 200번 쐈어. 어. 재롱이 지금 행복이 넘치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이게 따뜻한 봄바람을 쐬는 게 아니고 지금 자세를 지금 할머니처럼 수그려가지고 계속 지금. 재롱, 난 너의 앞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가 너의 뒷 모습밖에 못 보네 여기서. 재롱이 먹지 마 냄새만 맡아. 재롱아 너 지금 한시간째야 누나 지금 허리가 망가지는 것 같아. 제발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가서 당근 많이 줄게. 재롱아 당근 줄게. 갈까? 재롱아 당근 줄게. 당근 줄게. 당근. 줄게. 당근. 당근 줄게 재롱아 당근. 당근 줄게. 어? 오케이? 당근 줄게 재롱아. 진실으로 들어가자 재롱이네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있으세요가 아니고 씻고 당근을 먹어야겠다 그치? 응? 에휴 기다려 오랜만에 큰나가 공격시켜서 왔지? <웃음> 잠깐만 에 목욕만 시켰을 뿐인데 바지가 다... 야 누가 보면 야씨나 무슨 야시한줄 알겠다 야음나 근데 거의 2019년 이후 내가 목욕 시킨 게 처음이라 그런지 어몸 못마땅해? 간지러워? 아 목욕 내가 조금 잘못 시켰나? 왜 그렇게 말려는데왜 이렇게 몸을 비비는 거야 못마땅해? 재롱아 어 우리 재롱이 아 우리 재롱이 천연곱슬이었구나. 우리 재롱이 천연곱슬이었는데 날마다 딴나가 고데기를 해준 거였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직무로 보였는데 우리 재롱이 이렇게 천연 반곱슬이었어요. 근데 큰나가 거의 3, 4년 만에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그 빛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큰나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자연주의 양육 방식이어가지고 원래 애들은 엄마 그냥 이렇게 막 키우는 거야 그치? 응. 저기 니네 짠나는 좀 이렇게 관리주의잖아? 큰나는 자연주의야 깔깔깔깔. 야 짠나 오면 기겁하는 거 아니야? 짠나 오면 뭐야? 누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해놨어? 이러면서 막또나 찾겠다 야 엄마 나 찾거든 그냥 잠수 탔다 응나 나, 나, 나, 나 그래도 그래. 이렇게 목욕시킨 게 어디야 놀아갔잖아, 어 재롱이 행복하게 해줬다고 해 알았지? 응. 어 오늘 재롱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은 될 거야 <웃음> 내가 목욕을 잘못시켰나? 재롱이가 다시 오욕 시키는 거 아니야? <웃음> 재롱아. 재롱아. 여기 한 번만 봐 줘. 재롱. 어? 우와. 재롱. 우와. 이것 봐. 재롱아. 우와. 재롱아. 여기 신기한 거 있다. 우와. 재롱. 와 재롱아. 한 마디에 큰나와보내 하루. 오늘 큰나와 하루를 보냈다. 쩐나가 못하게 하는 거를 큰나는 다 하게 해주었다. 참 즐거웠다. 쩐나가 오면 큰나를 뭐라 할것 같다. 그래도 난 큰나가 참 좋다. 쩐나도 참 좋다. 나는 누나들이 참 좋다. 나는 참 행복하다. 오늘의 하루 끝! Thank you. 기롱아, 너 엄마 찾아? 엄마 부를까? 때려? <목소리도> 가져와봐. 한번 까볼게. 쟤롱. 쟤롱. 쟤롱. 얘 지금 껌 가져온 줄 안다고. 조심조심. 네. 조심. 어, 앉아봐봐. 쟤롱 쟤롱 쟤롱. 얘 냄새 맡을 슉, 슉. 건가? 어. 냄새 맡아. 자, 조심하세요 일단. 오픈식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해도 됩니까? 어. 아, 해. 어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려도 되는지요 아. <웃음> <웃음> 같이 잡고 <작고>, 할래? <알아? 웃음> 같이 커팅식이라고. <제발> 그냥 해. <웃음> 나 혼자 이렇게 한 짝은 네가 쪄질래? <웃음> 그래 그 <그러자>. 짝. <웃음> 와, 됐어. 뭐 이게 그러면 어디 미국에서 온 건가요? 미국이지? 오좋네데 어, 어. 일단 저기 어 검정 스펀지. 와와와와. 어. 릭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네. 어, 유 정말 감사하다 <웃음> <웃음> 한국말! 한국, 한 한국말! 한국국인같국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냄새 세관 신고 재로야 영롱하다 <웃음> 잠깐만 야 이거 빛난다 이게 뭐냐 그냥 유리야 어, 거울인가 <웃음> 거울 재질인가 거울. 어, 그러니까. 어. 재롱아 저거 검사 안 해? <웃음> 냄새 맡아봐야지 검사해야지 믿기지가 않아 지금 <웃음> 꿈과 현실 지금 분리됐어 믿기지가 않아 야, 어떡하지 재롱스 재롱스 여기 봐 재롱 재롱 재롱 여기 봐 보고있어? 아니 재롱 재롱 와 재롱 여기 봐봐 재롱 여기 봐봐 재롱아 큰나가 <웃음> <웃음> <웃음> <끝나나가>, 말이야 <웃음> 재롱 일라얘는 이거랑 놀고 싶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여기 봐봐 우와 재롱아 끝나 진짜 이상하지 <웃음> 재롱 우와 여기 봐봐 재롱아 우와. Wow. 이 really? <laughs>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할까? 숨바꼭질해서 누나 찾으면 누나가 껌질게 알았지? 그러면 누나 숨을 테니까 여기서 눈 감고 기다려 알았지? 자눈 감아 못하나? 그러면 은 재롱아 너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만 보고 있어 알았지? 뒤돌아보지 마 거기 있어 뒤돌아보기 없게 기다려 안돼 뒤돌아보기 없기 어 그래 기다려 기다려 찾아라 <웃음> 바로 찾네 아니야 뒤돌아보기 없했는데너 보고 있었으니까 반칙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있어봐 아니야 아니야 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누나 숨을 테니까 기다려 알았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 기다리라고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밥숨먹꼭질이 어, 성립이 안 되잖아 아아니아니알았아알아어아아앉아재아아아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야휴아 아휴 아휴 아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어 앉아 자 기다려 기다려 와 와서 복이 없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왜 지금까지 오냐야 <웃음> 재롱아 야너 나이 드니까 참을성이 많이 없어졌다잉 응? 어? 예전에는 엄청 잘 기다렸는데 그치 그러면은 다도모여나자 <웃음> 앉아 눈 감아 아눈 감아를 어떻게 가르치지 엄마 <웃음> 눈만 감으면 숨바꼭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눈 감아 기다려 기다려 <웃음> 우잘 자는데 알았어 자저러어 어, 우리 재롱이 제 흥분 상태로 들어갔어 어? 그거 가지고 너무 작아? 알았어 그 가지고 너어 작아 좀지 검지, 해 공. 검수검검검검 기다려봐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잠깐만 앉아서 껌 줄게 껌 줄게 바쁘다 이렇게. 뭔데? 뭔데? 맛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먹지는 않는다? 음. 맛있는 거 아니야? 냄새 좋지 향기가? 향기 좋지? 오 음, 음. 이제 고생다어 <웃음> 무슨 냄새야? <웃음> 먹어도 되는 거였어? 내가 손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손에 비빈다 자기 얼굴을. 고새 양말. 들어가 누나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는 거기 누워 있어. 그럼 될것 같아. 알았지? 엎드려. 엎드려. 응, 음, 그러고 있어. 아 그래도 많이 했다? 응 엄마.. 맥대로 웃기야지 옆에 앉아가지고 하지 않게 옆에서 응. 노래라도 불러야 그리고 조도 끼워줘야지. 응, 안 끼워주면 그거 하잖아. 그거 응. 하잖아. 근데 내 생각엔 좀 끼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뭘빨라고 있는 거 같은데. 뭐 해줄까? 정말. 너 밥도 먹었다? 부침개 할 건데, 너 먹을래? 재료 먹을 수 있냐? 안 되지. 재료에도 어보니안 먹어? 부침 주세요. 응? 이거는 부추야. 부추. 부침개도 해먹고. 어? 갑자기. 부침개도 해먹고. 김치도 담아먹고. 엄청 몸에 좋은 거야. 재롱이한테 좋은 거먹었지만 응? 따라해봐. 고추. 재롱이 글읽있으면 좋겠다. 그치? 응. 말은 못해도. 끄떡끄떡 <웃음> <웃음> <그다, 그다 하고. 웃음> 아니, 말 못해도 글 읽으면. 그래, 구강구조가 사람이 아니니까. 응. 내가 어떤 걸 이쪽에다 놓고, 어떤 걸 이쪽에다 놓고, 어? 이쪽보다다 똑같은데 다 잔디인데 <웃음> 내가 볼 때도 잔디다 솔직히 그래? <웃음> 응 잔디보단 좀다톰하지 너무 놓고, 하쪽 응. 재미없으면은 다른데 가든가 여기는 꼭 있어야 되거든 재이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지 먹으면 안되는거 알지? 냄새만 맡아 또치같다 또치같아 또치 사진 첨부해야겠다 <웃음> 진짜 또치같은데? 또치. 다시 재롱이 잘, 재롱이로 만들어줘봐 재롱이이이로 <웃음> <웃음> <다시 또치. 웃음> 진짜 지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가 키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항상 저렇게 쓰다 보면 너도... 너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 나는 항상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웃겨. 웃음> 재롱이 왔어 가자 안녕 여기 서었어배 계속 아가야돼 어디 갔다 왔어 냄새가 엄청나 너도 달라. 들어가 너도 달라. What? <laughs>